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매출을 올렸던 방법 내가 이 단계를 이렇게 줄여주면이 사람들이 내 거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솔직히 저만 알고 싶었던 저는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되게 껑충 뛴 케이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회사 독립 프로젝트 중에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어떻게 프리랜서로 더 많은 일을 따오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처럼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게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고 여러 클라이언트들이랑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는 저희 홈페이지 아니면 개인으로 이렇게 외주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딱 크몽 입점을 하면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지? 이 많은 입점돼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매출을 올렸던 방법 이런 거를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시리즈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크몽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사진 편집 일, 카드 뉴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카테고리를 넓혀 가면서 지금은 메뉴판도 하고 명함, 간판, 팜플렛 이런 브랜딩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크몽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로도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막힐 때는 그거에 대한 전자책을 사기도 하고 좀 마케팅이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을 때는 그런 거를 구매를 하기도 해요. 이게 단순히 구매자, 판매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판매자여도내 판매를 더잘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되게 되게 효과가 좋고 더 많은 매출을 끌어는 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정말 간단하게 즉각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상세페이지랑 썸네일 바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카테고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페이지랑 썸네일은 이미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따로 구매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제 친구들도 제가 크몽을 하고 나서 아 나도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디자인 쪽이 아닌 친구들은 이 썸네일이랑 상세페이지 제작을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 서비스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후킹할 수 있는 이미지랑 카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세페이지랑 리뷰를 제일 많이 보지 않나요? 생각보다 이 상세페이지를 얼마나 고도화로 짜느냐에 따라서 정말 구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너무 해도 안 팔리는데 내 서비스가 별로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세페이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 크몽에 들어 이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입점이 돼 있어요. 이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디자인, 뭐 상세,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시면 은 상세 페이지 기획, 만약에 짜는 거를 잘못 짜시겠다 쓰면 은 텍스트부터 이제 구조까지 다 짜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쓸말이나 어떤 논리로 풀어가야 되는지는 내가 머릿속에 다 있는데 디자인을 정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쓴 대본대로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 일러스트 학원을 다니던가 막 엄청 엄청 바꾸고 바꾸고 수정을 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그냥 한 10만원 2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이렇게 상세페이지나 썸네일을 바꾸고 나서 매출 증가가 정말 빠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이 핵심인데 이건 솔직히 저만 알고 싶었던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디자인 카테고리 프리랜서분들에게 되게 꿀팁인데 흐몽이 제가 봤을 땐 다른 카테고리보다 디자인 카테고리가 되게 경쟁이 심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디자인과 출신도 아니고 디자인 일을 솔직히 했던 사람도 아니라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구매자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이 서비스를 되게 고도화시켜서 불편함을 줄이고 줄이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아 나는 이제 디자인을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사는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낄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뭐 메뉴판이나 명함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제 디자인을 맡기고 디자인을 받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크몽에 입점에 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그냥 디자인 파일까지만 제공을 하거든요. 파일을 받아가지고 직접 인쇄소에 가서 이제 사신 분들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리고 처음 명함이나 이런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의 질이나 뭐 어떤 사이즈로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뭐 명함 같은 걸 만들어 드릴 때 이거 혹시 인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인쇄소 이런 데 거래처를 찾으려고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에 어디어디 어디 뭐 인쇄소 이런 데서 견적서도 받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크몽에 입점에 있는 인쇄소가 훨씬 싼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크몽에서 구매를 하면은 진짜 엄청 빠르고 엄청 간편하게 인쇄를 할수 있거든요. 제가 그 전문 인쇄 업체들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정말 그 프로세스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메시지 하나 하려면 메일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바로바로 바로 고객님들이 모이고 뽑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인쇄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근데 또 쿠몽에서는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인쇄소 단가도 진짜 낮고 쿠몽 자체에서 뿌리는 그 쿠폰들이 진짜 많아요 그걸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완전 완전 만족을 해가지고 저처럼 거래처를 찾고 있는데 이것저것 견적을 넣기가 힘드신 분들 빠르게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쿠몽은 제가 판매자이기 때문에 진짜 믿을 수가 있잖아요 상산 따박따박 대고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작업물을 남겨주면 난 리뷰 테러도할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크몽에 자주 거래를 하시는 이제 인쇄소 업체가 있는데 이분이랑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고객님들한테 디자인 그리고 인쇄까지 모든 견적으로 돈을 받은 다음에 그 견적 안에서 저의 일정 수수료를 이렇게 가져가고 인쇄료를 맡긴 다음에 인쇄소에서 고객님한테 배송까지 해주는 어찌 보면 약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고, 그 업체에서 고객한테 바로 배송을 해주고 난 중간에서 이렇게 오더만 하는 식으로 그럼 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수료를 더 챙겨가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빠르고 둘다 윈윈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니까 매출이 정말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구매자 입장에서 크몽에서 어떤 서비스를 구매를 했을 때그 외에 부가적으로 또 구매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에는 이 다음 단계에 어떤 걸 묶어서 팔면 사람들이 더편리해 할까 내 거를 더 사줄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디자인을 막 엄청 엄청 잘하거나 제가 경력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좀 부가적인 패키지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수익이 되게 꽁 상충 뛴 케이스 거든요 어, 내 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스텝으로는 어떤 걸 구매를 할까 내가 이 단계를 이렇게 줄여주면이 사람들이 내 거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상세 페이지나 이제 서비스 구매 페이지에 강조를 해 주시면 은 분명 그 전보다 훨씬 매출이 늘어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크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더 부가적으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을 더 추가하는 것 그게 저의 프리랜서 소득을 이렇게 높여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크몽으로 프리랜서 소득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크몽으로 이제 프리랜서 일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진짜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